반갑습니다. 정동원군 5월 일정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정말 계절의 여왕, 장미의 계절인데, 푸른 5월은 정말 정동원군의 계절인 듯 합니다. 지금 보시듯이 일정표가 빈틈이 없습니다. 특히, 몇 가지 중요한 일정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동원 군의 할아버지가 그토록 소망했던 가요 무대를 출격한다는 소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약 5개월 전에 가요 무대를 출격한다는 오보 뉴스로 한바탕 떠들썩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주총동원 팬분들이 무척 당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5월 16일 날 확실히 출격합니다. 그 다음 내일 오전 9시 노래가 조화에 출격하여 심사위원석에서 참가자를 평가합니다. 많이 성장했죠? 월요일은 개나리악단과 동원아 여행가자가 본방으로 편성되어 방송이 진행됩니다. 화요일은 화요일은 밤이 조화에서 행운 본부장님으로 계속 고합니다 그리고 5월 4일은 야생자 문화축제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고 수요일과 목요일은 항상 굽힐 수는 없다가 방송됩니다. 5월 7일은 동화 이야기 콘서트가 부산에서부터 4개 도시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스브스 편먹고 골프가 진행됩니다. 동화 콘서트는 8일, 21일, 22일 진행되고 나머지 월, 화, 수, 목요일은 계속 진행된 스케줄 소화를 합니다. 정말 5월 스케줄 많죠? 무언 보다도 왕자님 건강이 걱정입니다. 한창 혈기왕성한 청년이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챙기고 스케줄 잘 소화하시길 빕니다. 다시 한번 가요 무대 출격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